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아, 오늘은 모바비의 정석 7번째 내보내기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보내기 과정에서 오류가 난다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었는데 설정을 잘못해서 영상이 망가지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렌더링을 할수 있게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강의, 오류 강의에 이어서 내보내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한 해결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번외 꿀팁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모바비에서 내보내기 설정을 하시려면 오른쪽 밑에 내보내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 내보내기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각각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사이드 바의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비디오 내보내기 설정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 코덱들, 파일 형식들이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MP4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은이 부분은 오디오로 내보내기 할때 설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 역시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MP3나 WAV 이두 개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내가 스마트폰에 저장해놔서 영상을 볼때 그때 알맞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창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든지 아이폰 이렇게 모델별로 나와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역시나 내가 집에 있는 가전제품 TV에 저장해서 볼때 설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영상을 업로드할 때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할 를 건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할 를 건지 아님 비모로 업로드 를할 건지 설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렸고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이 될 여기 비디오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4 형식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제목은 여러분들이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 위치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두시면 되고 품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해상도는 아직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둔상돼서 바로 시작을 누르시지 마시고 여기에 보시면 고급이 있습니다. 고급을 누르셔서 상세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코덱이라든지 해상도 여러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알게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비디오 코덱, 코덱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변하는 부분을 골라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움직임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찾아가지고 압축을 시키는 거겠죠 그럴 때 코덱을 사용하는 거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화질, 화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사각형 의 픽셀로 모양들이 이렇게 가로로는 1920만큼 세로로는 1080만큼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속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을 사진으로 나눴을 때 1초에 30장을 합쳐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 전성률은 코덱에서 사용할 때 그에 대한 할당량, 얼만큼 움직일 건지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디오 코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mp4 파일도 있는데 손대지 마시고 무조건 h.264 고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1920x1080 이렇게 무난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무조건 이 설정을 한다기 보다는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영상의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파일 정보를 봐줍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이 코덱이 뭐고 너비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여기에 맞게끔 비슷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도 1 9 2 0에1 0 8 0 이었으니까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30프레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한데 비트 전송률 VBR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움직임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움직임을 파악해서 내보내기를 하는 거고, 적으면 적은 만큼 내보내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AI가 자동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비트레이트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사용해 본 결과로 말씀드리면 1920에 1080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비트레이트를 설정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내가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비트레이트도 수동으로 15,000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4K 영상 3840-2160 에 30프레임을 하게 되면 비트레이트는 약 3만에서 4만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K에서 6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7만 비트레이트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유튜브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컴퓨터 사양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버벅거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가장 최적의 세팅은 1920x1080 30프레임 요렇게 해서 만에서 15,000 비트레이트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보내기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만약에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설정을 1 9 2 0 1 0 8 0인데 내가 가지고 온 영상은 QHD나 FHD다 그럴 때는 이렇게 3840에 2160. 거기에 맞게끔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내보내기가 안 되는 것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샘플 속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48,0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2021 버전에는 오디오 세팅할 때 보시면은 스테레오랑 모노 서라운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소리 구성 채널이 두 개가 있는데 양쪽에 소리가 공간적인 느낌, 또 입체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거고 모노는 양쪽에 소리가 같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한쪽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모노로 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2번에는 이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고 이제 시작까지 딱 눌러주시면 내가 만든 영상이 내보내기가 됩니다. 자, 이제 번에 내보내기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영상을 작업을 하다가 영상이 너무 길거나 작업을 한게 많아서 버벅거릴 것 같아 이럴 때는 일단 작업한 부분만 설정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여기 내보내기 들어가셔서 일단 선택 항목을 추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보라색 가이드라인 같은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다시 내보내기를 눌러서 선택 항목 내보내기를 설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세팅에 맞게끔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내보내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벅임이 생긴다고 싶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편집을 해서 먼저 내보내기를 하시고 새로 가져오셔서 하시는 방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삭제하시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 항목 삭제를 그냥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보내기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